상가주택 등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이 요즘 철근값을 비롯한 자재비와 인건비 등으로 공사비가 오르다보니 건축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데 대한 이야기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런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는 땅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영상 아래 더 보기에 적어둔 제페의 글을 잘 보시기 바라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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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은 제가 평생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여러 건축주들과 같이 일하면서 실제로 이들을 지켜보면서 느끼고 있고 또 제가 직접 제 집과 상가주택 등을 설계하고 건축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남의 건물을 설계와 건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건축주가 되면서 피부로 실감한 것인데 건축을 한다는 것은 정말 간단한 일이 결코 아니지요 우선 이러한 거창한 사업을 구성할 때부터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자신과 싸워감이 결단을 해야 하고 가족은 물론 주위로부터의 온갖 걱정과 염려를 이겨내고 설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등 남이 지어놓은 건물에 살다보니 사람들에게는 건물을 짓는 것이 일상적이지도 않고 특히 오랜 동안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아마도 찬성하는 사람보다는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느니 그냥 아파트에 편히 사는게 낫겠다는 등 말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거야 몰라서 하는 이야기로 치부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건축에 소요되는 엄청난 자금을 조달하고 마련하느냐가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자금계획은 사람들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는 자신의 전 재산을 몽땅 털어 시도해보는 그야말로 모험인데 이러한 자금계획과 함께 과연 이렇게 많은 자금을 쏟아붓는 사업이 생각과 같이 성공할 것이냐라는 것이 그 무엇보다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건축은 설계에서부터 허가 그리고 지난한 검사 과정 등으로 거의 1년 정도 후에나 결과를 알 수가 있으니 이로 말미암아 때로는 잠못 이룬 날도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두 번째로 복잡한 건축과 건축주의 어려움에 관한 것으로 세상의 모든 일도 만만치 않지만 건축은 사실 절차도 많고 복잡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건축사나 시공사에서 대행해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체는 건축주이고 특히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건축주가 해결해야만 하는데 또 요즘과 같이 공사비까지 오른다 하니 한정된 예산으로 정말 고심이 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오른 비용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억단위까지 오른다면 꽉 짜여진 자금사정에서는 차지를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건축을 하다보면 변수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허가나 심의 과정에서 공사 안전과 관련하여 예전과는 비할 수 없는 절차도 새로 생기고 또 주위로부터 각종 민원도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건물을 짓는 건축주의 비용으로 돌아오는데 사실 이런 모든 것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레미콘이나 골조업체 등의 파업으로 레미콘 공급에 차질을 빚고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는 사례도 발생하니 건축하는 내내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건축이 끝날 때까지 조바심이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관한 것으로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은 상가주택 등을 직접 건축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건축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자신만의 건축을 해서 건물지도 될 수가 있으며 이를 발전해서 전직이나 은퇴 후 새로운 사업 모델인 디벨로퍼가 되기도 하고 안정적인 투자 또는 노후대책 수단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절차나 어려움 없이 그냥 아파트에 살거나 다지어놓은 상가건물 등을 매입하는 것에 비하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또 땅값과 공사비 등 순수한 원가로 다른 건물을 매입할 때 드는 웃돈 없이 건물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건축하는 동안의 노력이나 어려움 등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으로 보답되는 것이고 이러한 어려움은 클수록 더큰 이익이 나오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그야말로 위험부담이 많은 일은 그만큼의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으로 이는 사업의 종류나 규모 형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상가주택과 같은 건축은 주식이나 경매 등 다른 재테크 수단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이고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또한 상가주택과 같은 건물은 다세대나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건물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적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는 분양이 아니라 임대이기 때문이며 특히 상가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4층이나 다락, 옥상 등에서 자신이 살 수도 있어서 거주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일정한 수익 창출과 부동산적인 장래성 그리고 디벨로퍼나 투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건축할 때의 어려움, 즉, 장금 동원이나 공사 과정 등에서 리스크는 특히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개선된 건축 환경으로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누가 가장 돈 많이 벌게 될까? 라고 하는 것으로 요즘 공사비가 올랐다고 하니 일부 건축주들이 계획하던 상하주택 등의 건축을 보류하겠다거나 또 가지고 있는 땅을 파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이는 그렇게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평생 설계와 건축을 해오면서 터득한 것인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건물이 완성만 되면 결국 그 건물을 보유한 사람이 많은 돈을 벌거나 자산가가 되었던 것을 보호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하기는 뭐 그렇기는 하지만 건축주 설계자, 시공회사 등 건축 관련한 사람들로만 비교를 해봐도 건물을 짓기만 하면 그래도 건축주가 가장 돈을 많이 번다는 것으로 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특히 건물을 짓자마자 파는 건축주보다는 그 건물을 오랜기간 보유한 건축주, 즉 건물주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큽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자마자 통매등으로 파는 소위 집장사들의 경우에도 물론 많은 이익을 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랫동안 그 건물을 보유한 사람이나 또 그러한 건물을 매입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돈을 번다고 생각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특별한 경우 가 아니라면 땅값, 건물값 등 부동산값은 오르기 마련이고 그 오르는 정도도 때로는 일반 물가보다 훨씬 더큰 폭으로 올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자산가가 되는 것을 볼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공사비가 올라도 건축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바로 이런때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물론 우선 당장은 공사비가 올라 계획에 차질이 올 수도 있고 다소 힘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공사비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계획했던 건축을 보려하거나 혹시 공사비가 내릴지도 모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결코 현명하지도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번 오른 물가가 내리는 것은 쉽지도 않고 또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내린 공사비가 대출이자를 생각하거나 대주를 활용해서 건물을 지어서 생기는 수익에 미치지 못할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공사비가 올라 건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진 땅을 파는 것이 낫겠다고 건축을 포기하려는 사람들도 봤는데 사실 오른 공사비가 내가 가진 땅을 남에게 고스란히 넘겨할 정도인지는 잘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을 사려는 사람들은 공사비가 올랐다는 지금도 그러한 땅을 사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많은 이익을 낼 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땅을 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공사비나 공사비를 위해 사용하는 대출에 대한 이자가 오르면 당연히 그런 비용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임대료도 오르고 건물값도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공사비가 오른다는 것은 건축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반갑지 않은 소식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공사비가 올라도 계획했던 건축을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공사비가 올라도 건축하는 게 낫다? 또는 건물주, 설계자, 시공자 중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일까? 라는 것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상가주택 등의 건축과 건축주의 고뇌, 두 번째로는 복잡한 건축과 건축주의 어려움 세 번째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대해서 네 번째로는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일까?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공사비가 올라도 건축을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진행되는 일은 거의 없죠. 특히 절차가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사업인 경우에는 더더욱 변수도 많이 발생하고 차질을 빚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마련 아닙니까? 예상 밖의 일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번과 같이 공사비가 오르기도 하며 때로는 허가나 심의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야 세상 살다 보면 만나는 일이고 또 건축의 특성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거나 헤쳐나가야 더큰 열매를 따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의 말씀을 드려봤고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